오 지금 판티온이 공쓰고 들어갔네요 그죠? 바로 구원을 쓸게요 구원쓰고 쉴드하고 소라카도힐 하겠죠? 지금 판티온이 지금 네명한테 그리고 타워한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았네요 거의 뭐 적패 판티온이죠? 우선은 레드, 칼날, 그리고 상대 블루 챙기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탑 다리우스랑 판티온이 지금 라인을 수업하는데 아마 퀸 때문에 라인을 수업하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죠. 팀웍이 굉장히 좋습니다. 잭스가 일단 올지 와드를 하고 블루를 먹었죠. 잭스가 지금 저희 블루 온것 같은데요. 자, 쫓아내고 일단 가볍게 패시브를 걸게요. 잭스가 왠지 본 내려갈 것 같은데 아 잘하면은 저희 팀들 좀 전면을 써야겠죠 아쉽게 전면을 썼지만 그래도 살았네요 탑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퀸을 초반에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 다리우스가 지금 포스트 블러를 먹었죠 자 일단은 핑크 와드로 시야를 체크하고 자, 낚시꾼은 물고기가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더 들어가고 지금쯤 이제 들어가 볼게요 탄테온이 들어가겠죠 쉴드를 걸고 부쉬에다가 와드를 걸고 아, 근데 와드 의 위치가 좀 그렇죠 상대가 전멸 쓰면은 침착하게 숙박을 맞춰서 잡아낼게요 좋습니다 탑을 한번더 파보죠 지금 상대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핑크 와드를 지우러 왔는데 낚시꾼은 이것도 그냥 냅둡니다. 상대 물고기가 방심할도록. 이번에도 동일하게 퀸이 깊숙이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가줍니다. 판테온이 지금 캐치를 했죠. 들어갈 때 쉴드를 걸고 부쉬에다가 시야를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고 심착하게 속박 맞추고 이번에도 잡아 냅니다. 보세 일단 한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단 달려가 줍니다. 케이크를 소환해서 브라움한테 브라움 전멸을 썼고요. 잡아 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케이크를 소환한 김에 상대 HP를 최대한 좀 많이 빼도록 합시다. 잡아 내나요? 아 아쉽네 그죠? 아쉽습니다. 잡아 내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일단은 블루 챙기러 올라가죠. 여기 와드 있나? 와드나 지워볼까요? 오! 소라카! 잡아냈네요 자 와드 지원했고자 설마설마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자살리로 내려갈게요 아니 루시안이 이거를? 루시안이 또 잡아내네요 음, 저희 세명이서 다이브 하긴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빠지도록 하죠 어? 블루? 블루를 잭스가 좀 챙겼네요 지금 잭스를 잡아볼까요? 아쉽게 좀 스턴이 걸렸네요 자 빼볼까요? 퀸이 오네요 일단 쉴드를 저한테 걸고 지금 판테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쯤에 숙박을 맞춰볼게요. 판테온에게 쉴드를 걸고 퀸 가볍게 잡아냈죠. 자, 전령까지 먹고 그 다음에 바위개도 먹어줍시다. 냠냠냠 자, 바위개는 서비스 자, 용도, 보어주고 용도, 서비스. 잭스가 지금 저희 기지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셨죠. 전멸도 빠졌고, 판티어 공수가 들어왔고, 지금 길이 없죠. 진퇴 양난입니다. 지금 다리우스 위치와 쓰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잭스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가볍게, 킬 쓰면은 속박으로맞춰볼게요음 다리오스님이 오고 있죠? 그럼 대놓고 블루를 가정하도록 할게요 자, 저도 어시 먹기 위해서 꿀어시 쉴드를 걸고 블루먹고 빠지도록 할게요 잠시만, 탑 아까 타워 별로 피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탑어시도 먹으러 갑시다 너무 쉽게 쉽게 게임 하고 있죠 왠지 지금 보 다이브 할것 같은데 판토는또 없고 구원 쓸게요.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잡아내고 브라움이 지 시간을 끌고 있는데 자 생일빵을 줍시다. 돼지 생일빵 날려줘. 그리고 속박 잡아내고 자 그러면 은 용도 먹으러 가볼까요? 이렇게 가볍게 용도 잡아내고요. 와드가 있네요. 와드 먹으러 갑시다. 아, 나 먹고 싶은데 오 소라카님 매너 감사합니다 왠지 지금 미드에 한타가 일어날 것 같죠 퀸또 지금 계속 미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구원을 쓰고 쉴드를 걸게요 구원을 일단 아끼고 자 잡아냈죠 지금 밑에 싸움이 났는데 아 아쉽게 구원이 지금 빗나갔네요 그죠 다행히 소라카 전면 썼으니까 쉴드로 가볍게 살려낼게요 퀸이 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그죠판테가 어, 날아가는데 쉴드 쓸게요 저... 그러면은 이제 퀸은 도관에든치죠 살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잡아내고 타워도 네 밀었습니다 이 기회를 밀어가지고 계속 이차를 밀어볼까요 지금 불함이 내려왔네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겠죠? 브롬에게 속박을 걸고 판테온에게 쉴드를 걸고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푸시를 봅시다 지금 와드가 있는지 렌즈를 돌려보고요 지금 잭스가 어우 바위게 너무 아쉽네요 지금 미니언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 2차 타워도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판테온이 다이브를 했는데 쉴드를 쓸게요 소라카랑 아이본 있으니까 아, 유지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판테온이 포탑에게 거의 다써을때 맞았는데 피가 거의 안달았죠 잘 2차 먹고 빠지도록 할게요 지금 퀸이 싸우고 있으니까 바로 구원을 쓸게요 이러면 판테온이 이겼죠 구울어치도 먹고요좀 상황이 좋으니까 음, 미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잭스가 뭣도 모르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잭스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쓰고 도망갈 것 같은데, 판테온이 거기 있죠. 자, 꿀 어시 먹기 위해서, 쉴드를 한번 걸고, 속박을 맞춰볼게요. 아, 속박은 빗나갔네요. 자, 상대 원딜 또잡아냈고요 브라움 또 왔는데, 브라 어, 다리우스가 잡아냈죠. 자, 그럼 바론 또 먹어볼까요? 바론은 힘들고. 자, 용을 먹읍시다. 다리오스가 또 퀸을 잡아내죠 좋습니다 이번에도 퀸이 올것 같은데 퀸이 올 때쯤이면은 바로 구원을 쓸게요 지금 루시안에게 스킬을 쓰는데 루시안에게 쉴드를 걸고 판테온이 잡아내겠죠 판테온이 잡아내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죠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미드 억제이까지 밀어봅시다 아, 지금 상대가 지금 막을 힘이 없죠. 현재 스코어 8대 23입니다. 상대가 8이고, 저희가 23이고요. 아, 이번에 저도 팀원을 잘 만나서 굉장히 KDA가 좋죠. 5킬, 10 어시스트를 하고 있죠. 자, 한번 빠져볼까요? 너무 깊은데. 옥제가 밀었으니까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나에게 쉴드 쓰고. 자, 빠지죠. 잭스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죠. 이러면 살 수가 없겠죠, 잭스님. 어? 판정이 날라갔네요. 저도 소라카한테 쉴드를 써서 어시를 먹어볼게요. 아, 지금 좀 너무 미안한데. 너무 잔인한데, 그죠? 한명 잡으려고 지금 몇 명이 간 거예요. 잭스님한테 좀 미안하네요. 자, 상대가 발론을 뭐 눈치 못 채고 있죠. 가볍게 발론을 먹어주고요. 타워, 탑을 밀어봅시다. 자, 상대가 막을 안 오나요? 먹으러 왔군요. 판테온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면은 쉴드를 쓰고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합시다. 계속해서 지금 다리우스는 다 보스를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발론 보포를 활용해 탑을 계속 압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미언 다시 끌고 올게요. 예, 미니언 끌고 오고 계속해서 시간 끌어주게 되면 상대는 힘들어집니다 이때 억제도 나갔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막으로 올 사람이 세명밖에 없죠 브럼운 잡아내고 자, 지금 야수호가 스킬 쓸것 같은데 야수호 스킬은 피하고 미니언이 없기 때문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또 미니언이 오면 은 다시 들어오도록 하죠 다시 미니언 끌고 올게요 자, 팀원들 잠시 빠지는 척 하고, 저 혼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볼게요. 지금 카이사 혼자 막으로 왔는데요. 오케이. 지금 판테온이 가고 있죠. 판테온이 가고 있기 때문에 쉴드를 쓰고 제가 전멸을 써볼게요. 속박 맞춰서 상대원딜 잡아내고요. 이번에도 보트 억제기도 밀 수도 있겠죠. 탑 억제기도 밀수 있겠죠. 판테온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면은 쉴드쓰고 지금 야수어 잡아냈죠 계속해서 판테온에게 쉴드를 쓸게요 베이지도 소환하고요오 지금 판테온이 공쓰고 들어갔네요 그죠? 바로 구원을 쓸게요 구원쓰고 쉴드하고 소라카도 힐 하겠죠 지금 판테온이 지금 4명한테 그리고 타워한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았네요 거의 뭐 적폐 판테온이죠? 자 이렇게 팀원들을 잘 만나서 게임을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판트온매드몹이네요 오케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